원소주랑 함께 먹는 대창은 어떨까요?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창 곱창의 원소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창을 계속 그냥 다른 걸로만 먹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술 한주랑 먹으면 끝내줄 것 같아가지고 대창을 구워봤습니다 그리고 대창은 지난번에 구매했던 었연한곱창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맛있게 굽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곱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불로 프라이팬을킨 다음에 기름 있는 부분부터 탁 놓으면 은이 기름이 이제 슬슬 녹으면서 거의 기름 코팅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대창 올리고 막 구워주 주시면 됩니다. 그러다가 충분히 밑에가 익었을 때 살짝 살짝 뒤집어 주면서 해 주시면 되고 대창 바삭하게 구우시려면 불을 좀더 올려가지고 약간 튀기듯이 이렇게 구워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굽다가 남은 기름에 각종 야채들도 이렇게 볶아줬습니다. 맛있겠죠?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. 짠! 뭐야? 야, 이거 22도인데요? 물 같다 진짜 우와, 엄청 부드럽네?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전통주를 진짜 좋아해서 다양한 소주도 거의 한 10년 전부터 먹어봤거든요 그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알코올 향 이런 것도 별로 안 나고 목넘김 진짜 부드럽고 진짜 깔끔하다 짠! 양파쌈 진짜 맛있다! 진짜 깔끔해, 진짜 깔끔! 안. o n 음 <susur> 너무 맛있다 근데 아, 왠지 제가 지난번에 순두부 열라면 먹방 했잖아요 남은 대창이랑 곱창을 넣고 열라면 한번 끓여 먹어볼까? 원래 열라면이 기름진 맛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항정살이랑 열라면이랑 끓였을 때 진짜 잘 어울렸거든요 근데 대창에 열라면 넣으면은 어야 끝낼 것 같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잘 먹겠습니다. 미쳤다, 야! 야, 이거는, 야, 해장이 아니라, 진짜 술을 막 부르는 그런 맛인데요? 와. 뭐여왜 이렇게 맛있어? 다음에 대창 넣어 먹는 거꼭 찍어야 되겠다. 너무 맛있는데 이거. 와 여러분들 진짜 대창 만약에 혹시 시켜드시면 한한줄두줄 줄 정도만 이렇게 따로 빼서 라면 넣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대박입니다 진짜 꼭 드셔보세요 아시죠? 그리고 제가 오늘 원소주해서 이렇게 술 먹방을 같이 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어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술은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다양한 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막 억지로 먹지 말고 내 입맛에 맞는 술을 찾아가세요 두 번째로는 술은 기쁠 때만 먹는 거예요 알았죠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